정식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니, 뭐 없어요 정연님도 없으세요? 와서 아 와서 아 와서 아, 아 영상 만드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저작권 걸리는 것도 진짜 많아요 하나도 저작권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포기해야 되나 싶어요.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.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알려 주고 공부하고 또 질문했습니다. 또 팀원들과 함께 저작권과 영상 제작에 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.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공비행 퀴즈 쇼! 쇼! 쇼! 쇼! 쇼! 네!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! 부엘미한 메소드의 저작권은 남아있다? 없다! 안녕하세요 저는 저공비행팀의 문정원이라고 합니다 네, 저도 저공비행팀의 남정식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저공비행팀의 변정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저공비행팀의 구경희입니다. 뭔지 아시죠? <웃음> 오, 저 활동하면서 굉장히 좋은 팀을 만나서 행복했고요. 어,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요. 네,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합니다. <웃음> 네. 네, 저는 이런 대회 활동이 처음이라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었고 그랬는데 다들 힘을 합치면서 하니까 좀 어떻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이게 기간 가, 같은 것도 바빠가지고 좀 빠듯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많은 것을 알아가는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이제. 다른 어떤 이제 뭐 영상을 만들거나 예술 활동을 할때 저작권 관련해서 뭐 음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삽입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궁금한 거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작권 공부하면서 어 만들면서 이제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활동 팁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학기 중에 진행되는 대회 활동이다보니까 후반에 갈수록 시간이 되게 빠듯하고 막한 달에 두 개씩 영상을 내야 돼서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영상을 되게 월 초에 빠르게 마무리를 해놓고 후반에 조금 다른 걸 신경 쓸수 있는 후반 작업이라든지 그걸 신경 쓸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2021년에 저작권 영상제작단을 응원합니다